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두 분을 추첨하여 불타는 고추짜장 4개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주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삼양에서 새로 나온 불타는 고추짜장입니다 자이 제품은 제가 알고 있기론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불타는 고추짜장은 매콤한 짜장소스와 알싸한 청양고추 후레이크 마지막 활용점점 고추름까지 더하며 세상에 없던 불타게 매운 고추짜장이 완성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짜장라면 하면 뭐다? 사실 짜파게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그런 맛이 나올지 그리고 약간 고추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매울지 그런 부분이 좀 오케이. 자, 쏴. 하나, 둘, 지렸다. 면을 절 젓가락이 없네. 자, 지금부터 대략 한 6분. 오. 잠깐만 액상 소스를 넣고 1분 30초를 이상 볶습니다 볶겠습니다 자, 청양고추레이크 청양고추레이크 와, 청양고추 와 보기만 해도 매워보여 뭐야 이거 자, 완성!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매운 걸 너무 못 먹어서 우유 한 컵만 일단은 원래 매운 라면 먹으면 첫한두 입까지는 괜찮은 거 알죠? 지금까지는 먹을만하고 맛있어 근데 이 뒤에가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하지? 라는 이런 걱정이 좀 드는 자 우유 나를 살려줄 우유 매니저 테스트 아니 지금 아. <웃음> 거. 안 매운 척 하고 1분만 참아 보자고. 오케이. 영기 챕터 1 내가 짜장라면을 먹는 장면인데 스텝이 실수로 불타는 고추 짜장을 사온 거야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 촬영을 해야 돼 근데 안 매운 척하고 해야 돼 왜냐면 매운 거 하면 대사를 부상하니까 오케이 느낌 왔다 레디 액션! 진짜 짜장라면 좋아하는데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? 오 역시 라면은 짜장라면이지 음! 야, 라면 되게 잘 끓인다. 오. 야, 이거 식당에도 되겠는데? 짜장라면으로? 약간 뜨겁네, 오. 오호! 넌안 먹어? 맛있는 거 혼자 다 먹어도 돼? 근데 이런 라면에는 약간, 고, 약간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, 알지?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이러면 좀더 맛있어지는데. 왜냐면 짜장면은 기본 짜장라면은 기본적으로 좀 느끼하거든, 알지? 음, 음, 어우 맛있어. 컵 맞지? 컷 컷이어서 이렇게 한 거야? 왜? 나이스, 좀... <놀람> <놀람> 아 이거 마무리 나야지아이이근마이리마야지나야지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이이스스 지바로 진산해먹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빠빠 무? 빠 하나 둘셋빠 하나 둘셋빠 하나 둘셋 무? <웃음> 오케이 으 <웃음> <아이씨. 웃음> 삼양에서 나온 불타는 고추짜장 맛있어요 맛있는데 제가 매운거를 잘 못먹어서 다른거랑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먹으면서 목뒤에서 땀이 나고 막 많이 맵네요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먹어보면 진짜 맛있다고 할것 같아 근데 매운거 안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콧물까지 나네 이게 먹기 좀.. 생각보다 맵다? 빨간색깔이 아니라 방심하고 먹었다가 낮춰럼 된다 사람들의 함성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